자, 하이고야. 이거, 왜그랬어 마블아? 아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마블이, 이거. 어? 자, 무슨 일인지 일단 상황 설명부터 해드리자면, 자, 그래야 뭐, 어, 어째 너무 쎄다 했다. 어 <웃음> 내가 그랬잖아. 야, 이거 캐릭터 캐릭터 설계 잘못한 거 아니야? 뭐 이랬었는데. 예, 이게 넷마블이 지금 생각해보니까. 어, 심각하다고 느낀거야 어자 무슨일이냐면 그리아모어가 엄청 쎘잖아요 제가 pvp 막 보여 드렸었는데 어 저도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늦게 알았어 일찍 알았던 분들은 굉장히 일찍부터 쓰고 있었더라고요. 어, 근데 일마가 궁을 썼을 때 방어 관련이 막 300% 넘게 올라가잖아. 그럼 방어력이 막 미친 말도 안 되는 방어력이 나오는데 그 방어력 비례로 때리다 보니까 딜이 막실일성을퍽쳤는데막0만 나오고 막 이랬던 게 어,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도 이 정도까지는 <웃음> 이 정도를 생각한 건 아니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스킬이 변경이 됩니다. 방어력 비례가 아니라 공격력 비례 로 바뀌게 된다. 이렇게 된다면 무슨 말입니까? 음, 이 캐릭터가 그 미친 딴딴한 막 인내 뜨고 이거는 여전그 거건 여전한데 그걸 기반으로 뻑 때린 듯이 100만 나오고 막 이랬던 거는 없어진다. 예, 아마 공격력 비례로 바뀌면 똥 딜이 될거예요똥 딜. 어, 일마는 변태스럽게 단단한 탱커, 도발 탱커지 캣 딜러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거거든요. 어, 문제가 되는 점은 뭐겠습니까? 저처럼 덥성 물어가지고 CL 재화로 다 털어놓은 사람들. 어, 그게 지금 문제가 되겠고, 어, 그래서 지금 사과의 의미로 내어놓은 것이 바로 다이아 100개 지급입니다. <웃음> 자 일단 와 개꿀 하는 사람들이 지금 손들을 봐봐. 지금 개꿀 하는 사람이 더 많은 거 같은데? 아... 다이어 100개면 상당한 보상이긴 해요, 여러분. 상당한 보상이긴 하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보기에는 수호자 그리아모 요런 애를 쓸게 아니라 이백 다이어로 여러분 이제 복귀하신 분들은 이백 다이어를 얼티민 형님 뽑는 데다가 더 투자하셔서 얼티민 형님을 뽑아야 됩니다. 맞지? 결국에는 얼티민 형이야. 음. 그리고 내가 약간 인반을 쓰면서 조금 느낌이 좀 이상한 게 뭐였냐면 이 7개 대제 만드는 팀들이 애니 고증을 대단히 잘 하거든요. 애니 고증을. 그래서 뭐 보통 다른 RPG 게임류들 보면, 막, 신캐가 나오면, 뭐, 아무리 얼티밋이 어쩌고 가네, 신캐가 그걸 시 씹어먹기 위해서, 그래야 매출이 나오니까, 막, 밸런스를 막부사뽑거든요 근데, 일곱 기 대제 팀들이 좋았던 건 뭐냐면, 어 정말 동력이 있어 셔가지고 뭐, 아무리 신캐라 해도, 감히 얼티밋 형님한테 비비고, 이거 말이 안 되거든, 애니에서. 어, 봐봐. 성전 그리아모 임마가, 아무리 애니에서 막, 그 아군들한테 보막도 막 치주고 할때 보면은, 꽤나 후반부로 흘러갔는데도 그 보막이 좀 먹히긴 하더라고. 막, 그, 막 그런 어떤 고정이 있을 수 있는데. 일마가 막 공격을 빡 하는데 얼티밍 형님 확 자빠집고 이러면은 이거는 좀 애니 고정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 아니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이게 다른 RPG랑 똑같아지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그 부분은 조금 난 실망감 좀 있었어요. 내가 얼티밍 형님 팬이라서 그런,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는데. 아, 좀 말이 안 되잖아. 이게 좀 감정이 입은 안 된다. 이런 느낌이었어. 어, 근데 일단은 뭐 나도 유튜버니까. 유튜브 각은 세게 나오니까. 재미는 있었지. 그러 어쨌든 좀 별로다 생각 하고 있었어요. 솔직히. 자,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번 하향은 어, 캐릭터 밸런스로 봤을 때는 하향하는건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러나 지금 유저들이 뭐 때문에 분통 터지냐. 다이아 100개로 위로가 안 된다. 이게 핵심이다. 제가 보기에 지금 얘가 개 미친 상이라 가지고 PVE 콘텐츠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보이는 게 이게 컸다 말이에 이게 이게 컸어요. PVP는요. 솔직히 말해서 나 저덱 만나면 바로 이길 수 있어요. 얼티밋 형으로. 내가 PVP에서도 몇번 얘기를 말씀해 드렸지만 점막 아무리 세도요. 얼티밋 형님 덱보다 선턴을 못 잡아요. 투급에서 뒤로 밀리니까. 맞지? 그럼 얼티빈 형님이 선턴 잡으면 정말 수시 죽이 뿐이다 그냥. 궁을 만들지를 못해요, 애시 당초. 그리고 만약에 수시 죽일 스펙이 안 된다 해도 소멸 같은 거 계속 걸어서 꽤 궁모 만들게 하면 그냥 빙신입니다, 빙신. 빈신. 그래 가지고 내가 보기엔 PVP에는 크게 영향이 없어요. 어, 유튜브 가게는 영향이 있네. <웃음> 유튜브 가게는 영향이 있는데 PVP 생태계를 막 어, 붕괴시키진 않아요. 근데 묘하게 어떤 개 단단한 방어 캐릭 쪽에 세력이 있지 정도까지 되거든요. 요거 괜찮다. 내가 보기에 그건 좋은 밸런스라고 봐요. 근데 문제는 이거였던 것 같아. PVE 콘텐츠에 영향을 크게 줬다 PVE 콘텐츠를 막 붕괴시키는 거야. 내가 이제 우리 해우가 찍은 것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막막수전 같은 것도 일마가 막 이렇게 막 도발을 다섯 턴씩 거니까 계속 걔한테 도발 끌리고 때리는데 이게 약간 내가 봐도 어, 요거는 PVE 컨텐츠 전체가 수정돼야될 수도 있어요. 일마 하나 때문에 PVE 컨텐츠 전체가 수정돼야 되고 그러다 보면 어 수정을 못하겠으면 PVE 컨텐츠 더 세게 나올 거예요. 아마 헬 오브 헬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게 나올 수 있어요. 이게 전체적인 게임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 게임을 사랑한다면 그리아모 하나 나락 보내는 게더 나아요. 전체가 다 꼬이니까. 그러나 그러나, 유저들이 빡친 건 뭐다? 다이아 100개로 모자란다. 이거, 이게 핵심입니다. 다이아 100개 나쁘지 않은 복사인 거 맞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어, 그 정도로 달래질 것같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느 정도 주셔야 되냐면, 어, 뭐 초각성 코인이라든지, 어. 왜냐면 임마 필사기 1렙 기준이었잖아. 그래서 풀 초각성 하신 분들은 어, 나는 괜찮아요. 진짜 진짜 나 때문에 내가 나는 내 이익 때문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다른 유저분들이 글도 막 보고 봤을 때어그 투자한 이 캐릭터한테 투자한 어떤 모르라든지 모르도 같이 방어력 캐릭터 방어력 쪽 세팅하려고 각인도 다해 줬고요. 모르도 막 세리 붙고 망치도 막 때려 넣고 초각성 그림도 부었단 말이야. 그리고 백렙 찍으려고 막 목걸이 같은 거집어넣고 이게 백 다이아보다 훨씬 비싸거든요. 물론 백 다이아도 크지만 백 다이아로 덮어지지가 않습니다. 넷마블, 이거 백 다이아로 안 돼요. 다이아로 할 거면 한300 다이아 꽂으셔야 되고, 그거 아니면 백 다이아에다가 어일마을 성장하는데 들어갔던 어떤 재화들 있죠, 풍성하게 챙겨주셔야 될 걸. 그 정도 해주셔야 될 상황으로 보입니다. 어, 넷마블에 그런 좋은 모습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렇게 해서 유저 여러분들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냐면 어, 키우신 분들은 할수 없어 그냥 개투용으로 갖고 계시면서 보상을 좀더 이거 좀더 나왔으면 좋겠어요. 보상을 좀더 챙기시고 아직 안 키우신 분들은 아무래도 대중층인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키우신 분들도 너무 배합하지 않으면 좋겠는 게안 키우신 분들은. 어차피 여러분들 티어랑 부딪힐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조금 보상을 좀 챙겨간다고 배아파지배파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제가 보기에 이 게임 자체를, 일곱 어, 개대지 게임 자체를 사랑하는 마음이라면 일말을 좀 나락 보내는 거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좀 나락을 보내고 어, 넷마블은 그에 맞춰서 충분한 유저들의 그 마음이 깜짝 놀란 그 어떤 심리적 보상까지도 챙겨줄 만큼 아주 푸짐하고 해자스러운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직 안 키우신 대중층 유저분들은 키우지 마시고 <웃음> 키우지 마시고 요번 제화들 좀 총알 삼아서 올티미 형님한테 더 투자하고 계속해서 즐겁게 게임을 이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요번 상황을 제가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봤고 어또 제가 막 이제 약간 약간 약간 버럭버럭 좀 했는데 <웃음> 어어뭐제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죠. 예 그러나 제가 일곱 개 대제 유튜버로서 또이 게임을 아끼는 사람으로서 요정도 말씀을 드려봅니다. 아무쪼록 내 마블이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바이